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명의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이세 가지 모두가 부적절하다는데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는 다음 두 가지의 절차적 하자가 그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첫째, 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의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몰래 법무부의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쓴 것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감찰위원들에게는 이 규정을 개정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법무부의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사전에 미리 치밀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역시 추미애 장관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감찰위원회의 자문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감찰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이 일면서 오늘 임시감찰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감찰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이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추미애는 결정적인 한방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징계위원들도 이러한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조금 전세시경에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 위원들이 밝혀진 후에 편향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본질적인 점이 있습니다. 여권 전체가 나서서 윤 총장에 대한 집단 공격에 나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윤 총장 장모에 이어서 윤 총장 부인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서면서 범여권 전체가 비열하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를 끌어내리려는 총공세에 나섰는데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윤 총장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칼자루라도 지어져 있기에 그한 사람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여권 전체가 올인하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잠잠하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만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를 가져한다. 이렇게 말하는 등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해버리면서 수장관의 윤 총장 공격의 배후가 대통령 자신임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윤 총장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특히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조기 폐쇄를 위한 조직적 조작 행위에 적극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 그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월성 1호기에 관한 감사원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검찰의 움직임은 그 몸통을 향하여 수사에 칼날을 겨누다 보면 여권에 협조했던 공무원들과 전현직 장관들의 처벌은 물론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누군가 최종 명령권자를 밝혀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수사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여권의 무리수의 근거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둘째, 가진 방해도 불구하고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결국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선거 개입의 몸통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두 가지 사안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 민주당의 부정선거 전모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선거 부정을 입증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2기 집권에 만약 성공하게 되면 그의 성격상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둘쳐내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불똥이 한국으로도 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1로 선거에 대해서도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식의 우려와 걱정이 일단 차제윤 총장을 제거하고 보자는 여권 수뇌부의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세 번째 사안이 가장 여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윤 총장이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윤 총장이 여권의 영린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제의 후한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여론을 뒷전으로 해버리고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번 추미애 장관다운 행동이 아닐까요?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